타니가 지난 14일 새벽 뿌리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22세 신인 가수 타니가 지난 14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22세 타니 소속사 HOM 컴퍼니 측은 15일 탄이가 지난 14일 새벽 불리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밝혔다. 당시 탄이는 전남자 흥군 장동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당시 이슬비가 내리면서 길이 젖어있는 상태였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탄이는 시대의 슬픔에 위로가 되는 곡을 부르고 싶어 했다며 현재 육가족과 회사 식구들 모두 큰 충격과 슬픔 속에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탄이는 2016년 12월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곡 불망 오레이즐리 멤버로 데뷔했다. 지난해에는 100만 취업준비생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국내 일 a 배터데이를 발표했다.